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지만 내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줄여보면 남자,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로 나눌 수 있죠. 더 줄여볼까요? 남자와 여자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라는 시장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맞는 고객을 찾는 것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나에게 적절한 라트 right 고객을 찾는 것은 결국 기업으로 보면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고객에게까지 비용을 써가면서 내 것을 판매하다 보면 기업은 수익보다 비용 지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손해보는 장사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기존 고객마저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기업은 자신에게 부합되는 고객을, 고객은 자신에게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험이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선택에 대한 포기의 대가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고객의 올바른 라이스 상호작용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고객은 제품을 통해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도 불협화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던 고객, 잠시 고객을 소홀히 대했던 기업들은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한 가치 창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객도 기업도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객을 찾아 세분화하고 이를 목표 고객으로 삼으며 이들의 가슴 속에 평생의 반려자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지속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속해 있는 시장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들 시장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속한 시장을 세분화하는 일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고객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얻는 가치를 통해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혹은 문화인류학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고객의 행동 양식에 따라 다르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하는 일은 공급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르며, 고객의 행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과정은 결국 고객 중심을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고객은 자동차를 구매해도 세단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SUV와 같은 차종을 원하는 고객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동차의 구매의 경우에도 그 중에도 자신이 직접 소유해야만 하는 고객이 있으며, 일정 기간에만 임차를 통해 사용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라는 형태로 자신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객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아웃도어를 즐겨 찾는 고객들이 존재하지만, 늘 폼나는 정장을 즐겨 입는 고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효용성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제품이 출시되었어도 예전부터 사용하던 특정 제품만을 고집하는 고객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고객을 세분화했으면 이제는 그들의 목표 시장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사성을 가진 각각의 고객들의 매력도를 평가하여 주어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고객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구매에 대한 경우에서도 수입차와 국산차, 세단형과 SUV를 구매하는 목표 고객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기회비용이 작용하여 한 종류만 구매하는 경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장 환경 속에 누인 고객을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다보면 둘다 잃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 목표 시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능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확인된 모든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으며 같은 비용을 투자하여 성과가 가장 큰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차별적 전략으로 각 세분화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수행하여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세분 시장에 대한 브랜드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편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즉 대량 시장에서의 적합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존재하여 시장 기회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전략은 집중화 전략으로 특정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결정되고 나면 이들 고객들의 마음속에 전달해줄 분명한 가치가 남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동차의 시장에서 우리는 벤츠와 스타렉스가 지닌 제품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고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국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 세부 목표 고객을 설정했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재무적 상황 등을 비롯하여 반복 구매 제품 혹은 일회용 제품 구매에 대한 심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에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전략적 포지셔닝만으로는 높은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의 경우 경쟁자들의 모방을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자가 쉽게 모방하지 못하게 하는 상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확립했으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 역량 관련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외 관련성이 낮은 활동들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손자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피실격허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자의 완벽한 방비 혹은 장점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돌아가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허점을 찔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구매 의사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처한 문화적, 사회계층 및 집단에 의해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지각상태, 학습, 개성 및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자신의 처한 문제를 인식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자동차의 종류별, 사용연료별 혹은 브랜드별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는 제품 또는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보는 전단지나 방송 등의 상업적 혹은 구매 경험에 따른 정보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점점 후보 자동차가 좁혀지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SUV를 사고 싶지만 경유차에 대한 규제들로 고민이 되면 세단형의 가솔린이나 LPG 차량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아니면 SUV의 가솔린 차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차량을 구매하고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말로만 혹은 인터넷 게시글과 같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된 곳에서의 평가 내용과도 견조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구매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 중에는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및 상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동기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게 되거나 문화의 동질성이 주는 환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적 혹은 소비 상황들이 작용을 합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왕이면 더 비싼 제품, 이름이 즉 브랜드가 더 많이 알려진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트보다는 백화점을 선호한다든지 특정 브랜드만을 선호한다는 등의 행동은 결코 낯선 행동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제품의 가격이나 명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한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높은 지위나 특별함을 연상시킴으로써 선호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배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가의 명품이라는 제품을 선호하는 탓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가 제품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통해 또 고가 브랜드 전략을 통해 자신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가치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비용 중심의 고가 제품 구매냐 아니면 가치 중심의 저비용 제품 구매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비쌀수록 지갑을 더잘 여는 고객들의 과시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업을 꿈꾸는 예이 창업자입니다. 저는 스타트업몬이라고 합니다.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박을 낼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적고 마케팅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마케팅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소규모 창업이나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공재 개념에 가까운 수많은 고객 가운데 나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이 속해 있는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에게 어떤 효용성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러한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장을 세분화할 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양한 고객이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눠야 합니다. 즉, 고객 행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과정은 결국 고객 중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억대원분가자라고 합니다 창업할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텐데 그 선택한 시장 안에서도 포함된 고객 모드를 만족시킬 만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는 고객이나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객을 세분화한 후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유사성을 가진 고객들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고객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목표 시장의 규모나 크기, 접근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이 그 기준이 되겠지만 창업자의 능력과 비용, 효율을 고려하면 같은 비용을 투자하여 성과가 가장 큰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각 시장을 세분화한 뒤에 그 시장 안에 포함된 고객을 다시 세분화해서 그중 명확한 타겟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해당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세부 전략을 세워서 하나씩 수행하는 방법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명확하고 세분화된 타겟팅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리얼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다른 창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제품이 가장 많은 차별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힘든 부분이 누군가의 모방은 피하고 싶지만 차별점은 고객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다른 창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객이 결정되고 나면 고객들에게 제품을 통해 전달할 분명한 가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지셔닝이죠. 바꿔 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지셔닝이 어려운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전략적 포지셔닝을 확립한 후에는 핵심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 관련성이 낮은 활동들은 줄이거나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의혹에 앞서서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포지셔닝을 할 때는 고객들의 구매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사회계층 및 집단, 그리고 개인의 지각상태, 학습, 개성 및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구매결정 과정에 대해 먼저 분석해 본다면 내가 만든 제품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창업에 성공할 수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모두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선별, 설정해서 시장에 접근하여 차별화된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